맘미맘미 괜찮아? 마치 아직 닮긴거죠? 어, 마미 좀 언니 흔들죠. 왔어 해로운 거, 해로운 거. 아직 해로해로 <웃음> 하죠 예. 그래도 많이 이정도는 깼고요 음. 저 배에다가 저렇게 음. 붕, 붕대가 많았으니까 저거 컬러지지 않게 음. 네, 대로 있으면 되고 음. 귀도 깨끗하고. 아, 깨끗하고 아 그래요? 네, 네, 네. 이런거 전혀 없고요 아, 귀도 네. 뭐 약간 귀지 있는 정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청소만 해놨어요 아 깨끗한거에요? 음. 어, 다 해드네요 귀랑... <웃음>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붕대만 클러버리시면 돼요 네. 그때는 뭐 없죠. 핥아도 되고 상관없어요 다 녹는 시이니까 아, 상처에다가 뭐약 발라주고 이런거 전혀 네, 안 없고 해도 돼요. 그냥 일주일만 네. 있다가, 붕대만, 일주일만 있다가 네. 붕대만 클러주면 돼요 애기들 네. 장난칠까봐 걱정이네 내일부터 네. 5일 아, 음. 아침저녁 네. 네. 네. 이빨이 네. 앞, 앞에가 없는 것 같이 보이던데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네. 빠진 것 네. 네. 같은데 네. 네. 이빨 상태는 네. 다 괜찮고 잘 가요 이정도면요 이게 항생제인거에요 그럼요 반나지말라 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먹여야되는거 마미 언니야 언니 언니 왔어 괜찮아? 집에 가자 애기들한테 가자 잘했어 음. 음. 마미야 고생했어 고생했어 우리 마미 고생했어 집에 가자 마미 이제 괜찮아 애기들한테 가자 마미야 이제 집에 왔어 호잉 호 정신이 좀 들어? 방에, 방에서 문 열어줘야겠다 아이가 방에서. 리까애들 빼고 응 애기들 빼고 마미? 애기들 애기들 얘기들아니 응. 응. 방으로 갈까? 계속 응. 더 페이지를 방어 저쪽으로 옮겨그거 입을 옆으로 어. 응. 두개다 그냥 아 빼버려 이렇게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 괜찮아졌어? 마음이 진짜 잘했어? 히트케 잘했어 라, 응. 들네 엄마 쉬어야 돼, 응? 안 돼, 엄마 쉬어야 된다니까. 고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돼, 돼, 돼. 돼, 돼. 엄마 쉬야 보고 싶어 안돼왜 엄마 아파? 향구야. 음. 쉬어야지 응? 응, 엄마 보고 싶어 이제 엄마 쉬자 에휴, 결국은 만났어요. 결국은 애기들을 다 불렀어. 에휴, 어쩜 좋니. 저도 못 먹이는데. 우리 마음이 많이 힘들었지? 애기들이 보고 싶었어? 에 이런 애들 어떻게 하니 근데 품안 돼, 알았지?